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디자인 보기를 눌러서 커리 문을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SQL 문을 작성할 때 INNER JOIN, WHERE, ORDER BY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진 커리 문에서는 INNER JOIN이 빠져 있습니다. WHERE와 ORDER BY는 여기에 ORDER BY, WHERE는 들어와 있죠. 그래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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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급 코드를 눌러주시면 테이블 1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필드 명에는 필드 명만 나와야 오류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커리 1을 테이블 1로 바꿔주시고 등급 명은 테이블 2에 등급 명이 있죠 테이블 2로 바꿔주시고 기본 사용 시간도 테이블 2 초과 시간당 요금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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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텍스트 상자에서 는 다운표 다옴표 사이에 컨트롤 V 해서 쿼리문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inner join 들어갔고 where order by가 들어갔으면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.